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정의 던전의 몹들이 개체마다 경험치와 골드를 전부 따로 준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과연 진짜로 경험치 골드, 뭐몹 개체마다 다 다르게 주는지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1탄에선 정의 던전, 공허의 유적이죠 일명 골드 던전 1층에서 어디 자리가 가장 많은 경험치와 골드를 주는지 그리고 인장수급도 괜찮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캐 레벨이 48렙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1층만 확인해볼 생각이고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골드 던전 1층에 모든 지역의 몹들을 한 마리씩 잡아서 경험치와 골드를 얼마씩 얻는지 체크한 뒤 가장 많이 주는 몹한테 가는거죠 거기서 한시간씩 돌았을 때 경험치와 골드가 얼마나 소급되는지 알아볼겁니다 어, 기준은 미미르가 있고 혼자서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할겁니다 체크는 일단 부계정 캐릭터로 먼저 몬스터와 골드량을 알아볼 거고요. 지도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몹들을 다 알아볼 겁니다. 자, 입구 쪽. 바로 입구 쪽이죠. 여기 거미들이 많은데 유저도 많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한 마리씩을 어떻게 잡아내는데 아, 마침 이 자리가 비어있네요. 자, 종류는 정갈 두 마리와 거미 두 마리. 총네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자, 한 마리씩 잡아볼게요. 463에 180그 다음 큰 정갈 508에 200그 다음 큰 거미 그 다음 작은 거미 요렇게 어, 봤을 때는 경험치량이 그닥 큰 차이는 없고 서로 비슷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한 마리씩 더 잡아올게요. 이게 고정적으로 병험치와 골드를 주지 않거든요. 네, 조금씩 다르죠. 여기죠.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이 범위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산양들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한번 개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얼룩양이 있고요. 그냥 새끼 양이 있고. 야생냥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또 보이지 않네요 한번 여기서 잡아볼게요 우선은 야생냥오600 경험치 더 많이 주죠 어 이번에 400이네요 최대가 600인가 그러면 아 이건 누가 쳤다 자 일단 최대 600까지 얻은 것 같거든요 야생량의 경험치 양이었습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 자 앞에 나왔던 몹들을 일단 하나씩 다 경험치와 골드를 이렇게 나눠서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몹에 잡는 마릿수가 조금 적은 게 문제긴 해요 이렇게 위치별로 모아두긴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마리 정도는 잡아줘야 데이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잡은 개수 보면은 뭐 여섯 마리, 뭐 일곱 마리 많으면 1 2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지금 적은 거거든요. 여기 적힌 게 지금 경험치 골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쭉 나열했을 때 지금 최저 경험치는 363한 마리당, 최고 경험치는 607로 특히 최고 경험치는 607 지금 고정적으로 계속 나왔고요. 최저는 아마 또 잡다보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드는 딱 고정적이었어요 지금 최저 12골드에서 최대 200골드에서 랜덤으로 나왔고 특히 앞에 지금 12골드 아까 마지막에 했던 7시 방향들 거기에 나오는 서리가지 린토브룸 얘들만 이상하게 경험치가 10배나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7시 방향 지금 7시 방향은 최소한 안 돌아와주는 게 골드 벗는데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심해요, 10배는. 경험치도 어, 기존에 입구에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줍니다. 294. 뭐 엄청 낮죠? 어, 저거 보니까 이거 지금 잘못됐네요. 최저 경험치가. 밑에까지 갱신 이안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놈 서리가족 린트브룸 요거 하나 때문에 7시 방향은 그냥 사냥을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역별 상관없이 싹다 랜덤입니다 거의 120골드에서 200골드 이 사이에서 랜덤으로 드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운 좋게 계속 200골드씩만 나온다면은 어 1시간 사냥 동안 제법 벌 겁니다 어 하지만 계속 200골드만 나와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나마 챙길 거는 경험치인데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본 결과 11시 방향, 11시 방향에 있는 공허 몬스터 앞에 공허의 추적자, 공허의 습격자, 그 다음에 구울 이런 몹들이 그다음에 경험치가 제일 안정적으로 300후반대에서 500대 요 사이로 경험치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은 제일 낮은 경험치가 363경험치가 나왔고 최고 607까지 다 찍혔죠. 어,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는 거의 400대 유지하게 되고 500대도 가끔 보이고요. 이쪽 11시 방향이 그나마 좀 경험치가 괜찮게 나왔다. 어차피 전체 랜덤인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경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은 한번 요걸 토대로 얼마나 경험치와 골드를 버는지 직접 확인해봐야겠죠. 자 본캐로 돌아왔고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인장! 금빛, 은빛, 싹다 창고에 집어넣고, 골드도 미리 체크하고, 경험치랑도 체크한 다음에, 한번 11시 방향에서 1시간 동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미르가 없네요. 오늘 들어오는 미미르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아, 여기 또 입구로 와버렸네. 11시 방향, 이쪽이죠. 11시 방향으로 갈게요. 자, 일단 어느 정도 효율을 알고 나면은, 뭐, 본캐는 나중에 2층 가서 또 2층 효율을 따지면 되고, 부캐를 1층에 가장 효율 좋은 곳에 돌리면 되니까 이 정보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죠. 11시 방향 오 아까보다 사람이 더 없고요. 더 없으면 좋죠. 일단 구울이랑 여기 공원에 추적자 있는 쪽 완전 그냥 구석에 오면 될것 같네요. 공간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돌리기 전에 자 골드 652만 4347 경험치량은 11.5566% 이 상태에서 지금 1시간 정확히 1시간은 아니겠죠 57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결과입니다 골드는 671만 6230 골드로 돌기 전 골드랑 비교했을 때 13만 7714 골드가 벌렸고요 경험치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13.5634% 경험치는 약 2% 정도 얻었네요 한시간에서 13만 골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잡는 속도 좀더 빠르거나 주변에 또 다른 유자가 없었다면 은 아마 더 많이 벌지 않았나 싶고요 부캐리 키우신 분들, 아까 그 11시 위치 참고하셔서 매번 1시간씩 돌리면은 거의 13만 가까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거는 이제 미미르가 없을 때 얼만큼 덜 받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미미르 자체가 골드 획득량 플러스 100% 였잖아요. 어, 그거 없이도 충분히 잘 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시에 왔지? 여기 왔구나. 자 이쪽은 또 체크도 할겸 제일 끝에 5시 방향 제일 끝으로 가볼게요 일단 7시 방향은 절대 안갈 거고요 아까 앞에 엑셀에 봤던 12골드 뭐 이런 식으로 획득는게 있기 때문에 7시는 완전히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캐릭인데 미미를가거든요미미를 없이 하는 부캐릭은 과연 또 얼만큼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659만 3896골드 경험치는 19.9%입니다 여기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포션이 없네 아 이거 다시 돌아왔는데 이상한 자리 있는거 아니야? 아 입구로 왔네 아또 시간 버렸고요딱 1분 날렸네 제발 아까 그 자리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 좋아 아무도 없고요자부캐릭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58분 남았는데 58분 뒤에 과연 얼만큼 미미르 없이는 얼만큼 받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량은 200대 골드 60대네 확실히 미미르 있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날것 같네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미미르가 없는 부캐릭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일단은 금장이 한개 나왔습니다 금장 한 개, 은장 6개가 드랍이 되었고요 어, 요거 개수로 따지면은 본캐보다 좋은데? 자 현재 사냥으로 획득하게 된 골드량은 66,647 골드입니다. 어, 확실히 미미료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경험치 면에서는 어, 시작하기 전 19%였는데 19.9여서 거의 20%였죠. 지금 27.5%니까 약 7% 정도 올랐네요. 어, 경험치는 잘 오르네. 경험치는 괜찮은데 확실하게 예, 골드가 좀 차이가 많이 났고요 아무래도 효과가 나는 거는 2층부터 차이가 날것 같네요 빠르게 제본 캐릭터를 레벨업 시켜서 2층에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